평범한 인간에서 신녀가 된 오늘이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작하기 전에 지난 이야기 요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황량한 들판에서 뜬금없이 튀어나온 옷 같은 여자아이. 부모님이 없었던 이 아이는 자기 나이도 이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만났으니까 오늘이라는 단순하게 그지없는 이름을 지어주었죠. 오늘이가 된 아이는 자기 부모님이 원천강에 있다는 사실을 백시 부인에게 듣게 되고 그때부터 부모님을 만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염없이 글만 읽는 장상이와 메일이, 아래쪽까지에서만 꽃이 피지 않는 연꽃나무, 용이 되고 싶은 큰 뱀, 그리고 우물물을 퍼내야 하는 새 신녀를 만난 끝에 원천강에 도착. 원천강 바로 앞에서 문지개에게 가로막혀 못갈 뻔하기도 했지만 결국 원천강에서 부모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잠시 즐거운 시간을 보낸 오늘이는 다시 자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떠나기 전 오늘이는 자기를 도와준 이들이 가졌던 고민의 해답을 얻어 그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었고 신녀가 되어 인간에게 원천강의 진리를 가르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요약 끝! 오늘이는 평범한 인간이었다가 신녀가 된 존재입니다. 이야기 내내 인간이었다가 야광주 하나, 연꽃 한 송이로 신녀가 되죠. 근데 인간이었던 시절에도 평범하지는 않았어요. 학객의 보살핌을 받는다거나 갑자기 땅에서 솟아난다거나 하는 일들을 평범한 인간이 쉽게 겪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이가 신녀가 될 운명을 타고난 아이라서 인간이었을 때부터 신기한 일들을 겪은 거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이가 신인인 오늘이 부모님의 버프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 후반부에서 부모님이 오늘이를 쭉 지켜보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들이 오늘이를 말 그대로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았을 거고 오늘이가 다치지 않고 원천강에 잘 도착할 수 있게 신인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했을 것 같습니다. 이거면 오늘이가 인간치고 특이한 일을 많이 겪은 것도 설명이 돼요. 어린 오늘이를 보살펴주었던 학도 실은 오늘이 부모님이 보낸 거고 강림들에서 살던 오늘이를 갑자기 백시부인이 있는 들로 보낸 것도 부모님이 한 셈이 되니까요. 이야기 내내 오늘이가 가장 원하고 바랬던 건 부모님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오늘이가 원천강에 가기 위해 가진 고생을 한건 모두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오늘이가 부모님을 만난 뒤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바로 원천강을 떠난 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아니 부모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고생을 했으면 부모님이랑 같이 살던가 적어도 오랜 시간 원천강에 머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죠. 대체 오늘이는 왜 부모님이랑 이야기 조금 하고 원천강 조금 구경하고 나서 미련없이 부모님 곁을 떠났을까요? 물론 그 이유는 오늘이만이 알고 있겠지만 이야기 속에서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으로갈수 없게 된오늘리가 서럽게 우는 장면이 있었죠. 이때 사실 울기만 한게 아니라 이런 말도 같이 했어요. 오늘리가한 말을 보면 오늘이는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도 슬프지만 자신을 도와준 이들의 은혜를 갚지 못하는 것도 한 슬픈 것 같습니다. 오늘이가 부모님을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음에도 미련 없이 부모님을 떠난 건 아마도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여행을 시작할 때 오늘이의 목표는 부모님을 만나는 것뿐이었지만 여행이 길어지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들어주면서 오늘이는 이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싶다는 또 다른 목표를 가지게 된 거죠. 만약 부모님을 만난 뒤 부모님과 오랜 시간을 보낸다면 혹은 아예 함께 살아버린다면 오늘이는 자신을 도와준 이들의 은혜를 갚을 수 없게 됩니다. 원천강을 떠나야 부모님과 헤어져야 이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은혜를 갚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걸 보면 오늘이는 확실히 타고난 신녀인 것 같죠? 신녀가 된후 오늘이는 사람들에게 원천강의 이치와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맡았습니다. 오늘이가 이런 일을 하게 된건이 일이 인간 시절에 했던 일과 비슷하기 때문인 듯 합니다. 장상여 메일이, 연꽃나무, 큰 뱀은 모두 진리를 알지 못해 고민하던 이들이거든요. 장상이와 메일리는 언젠가 그릴 기를 그만두고 짝을 찾게 될 거라는 진리를 영꽃나무는 타인에게 자신의 결실을 나누어야만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다는 진리를 큰 뱀은 과한 욕심은 오히려 자신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고민할 뿐이었습니다. 원천강을 다녀온 오늘이 덕에 이들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듯 신녀가 된 오네리를 통해 사람들은 진리를 알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원천강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이가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 헤맸던 장소로서의 원천강이고 다른 하나는 신녀가 된 오늘이가 인간 세상에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사용한 책의 이름이에요.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마지막에 오늘이가 들고 있는 요 책이 바로 원천강입니다. 이야기 내내 부모님이 있는 공간의 이름으로만 등장했던 원천강이 이야기 마지막에서는 갑자기 책이 되어버리죠. 대체 원천강이 뭐길래 오늘이 얘기에서 장소인 동시에 책의 이름이 된 걸까요? 원천강은요. 사실 실존 인물의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 당나라의 하급 관리였는데 관상도 잘 보고 점도 잘 치고 중요한 행사를 언제 해야 좋을지 날짜도 잘 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태길이나 사주에 관한 책도 썼는데 사람들은 이 책을 원천강이라고 줄여 부르곤 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이 원천강이라는 책을 보니까 태어날 때만 가지고도 이 사람이 어떻게 살 건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너무 잘 맞춰. 게다가 결혼식 같은 중요한 행사를 할때 원천강 책에 나온 대로만 하면 일이 잘 풀려. 그러다 보니 원천강은 사람의 운명 특히 시간과 관련된 사람들의 운명에 관한 책으로 유명해진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운명과 시간에 관한 이야기가 된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즉 원천강 본풀이는 이 원천강이라는 책의 특성이 반영된 이야기니까요. 오늘 이야기에 매일이나 오늘이처럼 시간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도 원천강이 사계절 모두 존재하는 곳이라는 것도 모두 원천강이라는 책이 가진 특징 덕이겠죠. 근데 이런 걸다 떠나서 원천강의 이름이 하필 분위기 있게 원천강인 것도 한몫했을 것 같긴 해요. 원천이라니까 뭔가 세상 모든 만물의 원천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 하필 마지막에 강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물의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원천강의 이름이 달랐다면 아마도 신인들이 사는 곳의 이름은 못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이야기해주셔서 알게 된 건데 오늘 이야기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적도 있고 또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인가 보더라고요. 이미 많이 활용된 적이 있는 이야기인 만큼 창작물로 쓰기도 좋은 소재일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이도 오늘이지만 신화 두 개에서 등장한 백시부인 백주얼망이 조금 신기했어요. 뭐랄까 수상할 정도로 많은 걸 알고 있는 할머니 같은 느낌? 사실 지난번에 다뤘던 대별왕과 소별왕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백주할망은 그냥 인맥이 엄청난 중년 여성 정도입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에서의 백씨 부인은 원천강의 존재도 알고 있었고 오늘이의 부모님이 원천강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게다가 백주할망에 들어가는 할망이라는 단어는 제주도에서 할머니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신을 높여부르는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푸근한 할머니로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에게 도움과 조언을 주는 여신인 캐릭터로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옥황상제 박이왕, 저승왕, 이승왕은 백주할망에게 인간들과 함께 살면서 사람들을 돌봐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고 백주할망은 오늘 이에게 준 도움을 시작으로 21세기까지 여러 사람들을 도와주며 한국 어디엔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길이 자신의 길인지 몰라 혼란스러운 사람, 사랑하는 이와 헤어져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 시한부 선고를 받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 중인 사람들이 백주할망의 조언을 받고 고민을 해결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말하고 보니까 이 이야기 주인공을 오늘이로 해도 나쁠 건 없을 것 같네요. 오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에서 오늘이는 여러 이들에게 도움을 주었죠. 근데 이들 중에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이야기를 들고 올게요. 이번 주 영상도 즐겁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이야기꾼 리언이었습니다